그 네. 어, 안녕하세요. 시험 블루 드럼 강민혁입니다. 통민혁 띠끄럼 갑. 안녕하세요. 정요아입니다 타스막나 농나 <웃음> 시엠블루 타스막나 농나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폼정신 베이스카 어 저희가 이번에 싹둑이라는 되게 컨셉츄얼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어 그동안 지난 1번에 있었던 락발라드보다 더 신나고 어쿠스틱한 그런 멜로디도 있으니까 많은 신경 썼으니까 사랑해주시고 또 싹둑이라는 단어 어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. 많이 들으시지 못하셨겠지만 태국 여러분들도 이런 싹둑 한국어 새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싹둑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미니 굳이 먼티드의 타이틀곡 싹둑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어 일단 신나서 너무 좋아요. 네. 너무 신나서 좋고 얼른이 코로나 가 종식이 돼서 빨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를 했었을 때그 곡을 다 같이 이제 부르는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사실 이렇게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, 너무 너무 기대가 되고 일단 신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전 데드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얼라이브, 얼라이브요. 저도 데드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강렬한 것 같아요. 좀 음. 더. <목소리> 어떤 티저에서? 티저야. 아, 아 티저? 아, 저희 이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<웃음> 한 건데. 그쵸? 그냥, 그냥 저희도 저희 그걸 찍는 줄 몰랐어요. 저희 다 몰랐잖아요. 네. 오케이. 첫 번째 테이크에서 어 어떻게 하지? 이러고 했다가 어 아? <웃음> 그 즉흥적으로 한 표정입니다. 나는 이제 없으면 이번에는 조사 같은 것들이 이제. 쓰면서 이렇게 술술술잘 풀린 것 같고 그리고 뭐늘 그렇지만 잘 이렇게 조합이 된것 같아서 어 아주 밸런스가 좋은 그런 앨범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어 근데 다같다 그냥... 하고 있어가지고 뭐 네. 네. 저는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또 촬영해서 팬 여러분들이랑 만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조금 달래고 있고요. 어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 저는 이 공연을 위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빨리 여러분들 볼 생각에 어, 그런 앨범 활동을 또 이번에 한것 같고요. 네 여러분들 저희 노래 공연 어, 유튜브로 많이 검색하면서 그런 모습들 어, 추억 떠올리면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저는 올해 이렇게 원티드 앨범을 낼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. 1년 만에 또 냈고, 오늘도 저희가 미니 9집 이렇게 다음 앨범이 제 10번째 앨범이 나올 텐데, 9집이라는 게 감개무량하고 또 이제 전체 나이도 30살이 많고 이렇게 앨범을 계속 이렇게 10년 넘게 할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. <목소리> 스트레스 회수, 해소는 아무래도 뭐 멤버들 다 이제 요즘 골프도 치고 하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된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별로 막 그렇게 막 저는 아무래도 음. 그냥 콘서트만 보는 것 같아요. 뭐한가 음. 활동을 막 되돌아보고 맞아. 이런 음. 것보다는몇 년도 보거봤다몇 년도 했고. 그냥 몇 년도 어, 와, 이런 콘서트를 했었구나. 맞아, 맞아, 이때는 맞아. 이러, 이 이곡을 했었네. 이곡을 하고 어, 그다음 곡을 했었나 아, 맞아 맞아. 이런 맞아. 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30대면 뭐저 뭐, 지금처럼 뭐, 이렇게 어, 어, 앨범 이렇게 모여서 좋은 앨범 내고 또 팬, 팬분들이랑 또 소통하고 이런 것 자체가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. 저는 양양 족족 키틴 폰 마이카.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.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. 키틴 짱라이 키틴 짱라이. 확실히 이제 태국에 가면 무엇보다 태국 팬분들이랑 콘서트가 가장 하고 싶고 빨리 팬미팅 콘서트.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. 저는 태국 공항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. <웃음> 진짜. <웃음> 비 오는... 아, 비올 때... 나는 비 오는 날... 지금 야... 한국은 또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겨울에또 비가 오면 시행블루에 추워졌네. 아, 아, 추울 네. 때비 오면 더 진짜 음, 더 뭔가 추워지고 진짜 것 추워져, 진짜 추워질 것, 것 같아요. 네, 페그 네, 팬 여러분들, 아,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일단 못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또 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아마 저희도. 물론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이거를 잘 이겨내서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빨리 얼굴 맞대고 이렇게 콘서트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건강하시고 어, 정말 많이 드시고 건강 뭐 유지할 수 있게 이제 운동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씨앤블루 팍 마이웨에 지금까지 씨야루스입니다. 바이바이 Thank you.